안녕하세요 유칼립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친구를 통해서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약하고 난 뒤로 되게 엄청나게 바빠져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아마 졸업할때 까지는 계속 이렇게 영상을 자주 못올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영상을 올릴테니까 꼭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만약에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옛날에 30명 기념 이벤트를 했던 것처럼 구독자 100명 기념 이벤트를 소소하게 열려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100명 구독자 돌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하는 유칼립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